결정장애에 빠진 사람들 결정을 잘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잘 결정하지 못한다.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살면서 어떤 고민이 생기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간다. 믿을만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고민이 해결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다. 일단 털어놓기라도 하면 기분이 나아지고 고민도 해결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손을 내밀면 받아줄 사람이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인생은 참으로 편해진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다른 일을 찾아나서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약점을 잡히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묻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괜찮다, 잘했다 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고민 상담자보다 낫지 않은가. 어른이 되는 과정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아이는 부모가 결정해주는 시기를 지나면 곧 학교, 전공, 직업, 연애, 결혼, 독립 등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게 된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될까?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할 테고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 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는 이유는 어쩌면 간단하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중간은 갈것 같아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 상황 앞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게 현명함이 아닐까? 그렇다면 결정을 잘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는 적절한 타이밍이다. 아무리 옳은 결정이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의미가 퇴색하거나 사라진다. 결정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간과하는 점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신이 결정하는 범위다. 아무리 현명하게 결정한다 해도 그건 자신의 범위 안에 있다. 우리는 남의 결정을 대신해 줄수 없고 미래를 결정할 능력도 없다. 세 번째는 세상에 옳은 결정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했다 해도 그게 후회할 결정인지 만족할 결정인지 결정 당시에는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최선의 결정이었다 해도 훗날 후회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대충 결정한 일이 엄청난 행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그 결과는 오직 신만이 알수 있을 텐데 우리는 신의 뜻을 모른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어떤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봐야 정답은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정하기까지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는다. 결정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은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는 힘이다. 그들은 타인이 무심코 내뱉는 말,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말, 질투에 섞인 비아냥 등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주대가 있고 단단한 자기 기준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크게 이상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올바른 결정을 하는 과정은 감성과 이성이 어우러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통 어떤 결정을 할때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판단을 총동원해서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이성의 영역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감정의 영역을 관장하는 변형계가 적절하게 사용할 때 가능하다. 이중 하나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긴다. 전두연만 활성화된 결정을 하면 신리를 취하는 결정을 할수 있고 하지만 여기엔 감정이 배제되어 있다. 아무리 이성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감정이 만족하지 못한 결정은 현명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하려면 변형계도 함께 활동해야 한다. 그래야 타인의 감정에도 저해가 되지 않는다. 또 아무리 자기 입장에서 옳은 결정을 했다 하도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사회적 협의나 일반적인 관습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을 지지하기는 힘들다. 무턱대고 긍정적인 태도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한 결정을 초래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성과 감성이 잘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옳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